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노후생활 책 읽기 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내용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책은 지난번에 이어서 양순자님의 어른 공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양순자님은 돌아가셨습니다. 30년 동안 교도소 사형수들을 상담하는 종교위원으로 봉사하시다가 이 책이 출판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책은 다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전 책도 읽었고 지금 다시 개정판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야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꼭지를 나누는데요 오늘 나눌 제목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운명이 다하면 떠난다. 얼핏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저도 자주 합니다. 제동파는 가게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제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 70대 분들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그죠? 덜 쓰고 덜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안 쓰고 살아왔죠 그런데 60, 70에도 계속 그렇게 산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오늘 제가 누구나 운명이 다하면 떠난다 이 꼭지를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서 부르면 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그런데 막상 하늘이 부르는데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대다수는 집착이 많은 분들이죠. 그 집착 가운데 뭐 자녀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돈에 대한 집착 즉, 쓰지 못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것들로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또는 다른 분들에게 들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막상 하늘이 부르는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정말 죽음 자체가 고통스러운 분들이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도 이 책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자,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록펠러가 99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장수했던 거죠. 그런데 위안 판정을 받아서 죽었는데 그때 록펠러가 1년만 더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산에 반을 주겠다고 수백억을 뿌리면서 홍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소원조차 이루지 못하고 끝내 99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록펠러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딱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 광고를 수백억을 뿌리면서 했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 록펠러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 불로초 사건은 너무 잘 알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에게 돈이 없었겠어, 권력이 없었겠어 죽음 앞에서는 돈이고 권력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르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인명은 재천이다 하늘이 부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노후가 되면 정말 운동도 많이 하죠 보약도 많이 먹고 그런데 이 책에 또 읽어보면 건강해야 오래 산다고 죽어라 운동해 봤자 운명의 날이 오면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다하면 간다고 말하지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건강하셨던 분이 아침에 눈을 못 뜹니다 그런 사례가 허다하죠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순자님도 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만 이분은 늘 사형수를 상담하다 보니까 죽음에 초연했죠 그래서 내가 암 선고를 받고도 어저다 할수 있었던 것은 내 부속품이 이젠 다 됐나 보다 하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죽음을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운명이니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꼭지에서 정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사형수는 교도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밖에서 사는 우리도 사형수마냥 언제 집행날이 올줄 모른 채 집행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형수들도 사형 선고만 받았을 뿐이지 언제 집행날인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한달 뒤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저녁일지 내일일지 1년 뒤일지는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런데 이 사형수들과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과 감옥 밖에 사는 우리, 운명적 사형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형수, 저같이, 밖에 있는 사형수들은 다들 영원히 살 것처럼 무사태평이야. 반대로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들은 안 그래, 그들은 매순간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죽음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이게 감옥 안에 사형수와 감옥 밖의 사형수가 다른 점이야. 자, 제가 이 꼭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도 뜨끔했고 또 어, 자주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 드렸지만 제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맙시다. 라면서 항상 제가 덧붙이는 말이 있었죠. 내일을 알수 없다면 오늘을 누리시라고. 그런데 어른에 대해서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른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마냥 즐겁게 놀고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맛있는 거사 먹고 또 부모한테 땡깡도 부리고 하는 그것이 아이들이 노는 건데 누리는 건데 어른은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특히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을 비롯해서 사회에서 보면 청년들 이 친구들한테 존경을 받고 소위 나 내가 살아가는 또 죽음을 준비하는 나의 모습이 그 친구들에게 인생이 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모델 귀한 인격적으로 귀한 모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존경받고 저는 가끔씩 지하철에 타면 경로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석에 앉아있는 어른분들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청년들의 표정들이 다들 좋지 않습니다 <웃음> 그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요?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리고 만약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 양순자님의 책 어른 공부에서 누구나 운명이 다하면 떠난다 어떤 의미에서는 뻔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저 또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살지 마십시다 하는 말씀과 맥락이 닿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60대, 70대 우리, 우리나라의 어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의 노후가 그분들의 노후가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젊은 친구들한테 귀감이 되고 자,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언제 일지 모를 죽음을 또 생각하고 있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슬프고 그리고 그분 역시도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저는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양순자님의 어른 공부의 한 꼭지를 나누어 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다른 내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